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무늬 소재 여러가지를 해볼텐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줄무늬 소재 스트라이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소재 우리 특히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겨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줄무늬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기본적인 스트라이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부터 이제 줄무늬는 먼저 줄무늬의 간격과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원피스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옷의 실루엣을 먼저 잡게 되겠고요. 그죠? 주름 같은 거 있으면 잘 표현해 놓으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줄의 간격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채색을 했을 때좀 묻혀 들어갈 수 있는 색으로 하시면 좋죠. 맨 윗줄은 좀 얇게 보이네요. 리본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간격과 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제 사실은 일자의 주름인데 가슴 볼륨을 만나서 이렇게 살짝 들리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스케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다 보면 이제 어디가 빨간색이었는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주름을 만났을 때 이제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 놓시면 좋겠고요. 서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인체를 만나서 주름이 원단이 실제로 고기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바뀌는 부분. 근데 이때 보면은 걸으면서 이 부분이 원단이 접혀 들어가면서 이 주름을 따라서 줄무늬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세세히 잘 관찰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지금 앞쪽 허벅지가 들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이제 곡선이 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데는 완전히 접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예 시작점 자체도 틀리게 보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원통형으로 재단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방향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를 하고 이제 채색을 들어가 볼까요? 지금 오렌지색이니까 똑같은 오렌지색으로 바로 채 색을 들어가면 되겠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흰색 베이스 혹은 밝은색 베이스일 경우에는 먼저 이 옷이 가진 명암을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색을 얹어주시는 게더좀 편리한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웜 그레이를 활용해서 뭐쿨 그레이도 괜찮고요.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접히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명암들 먼저 살짝 만들어주시고 조금 강하네요. 한 단계 낮춰서 이런 부분들 옆구리가 돌아가면서 명암이 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원단이 접히면서 생긴 이런 주름들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놓으시고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가슴 볼륨도 미리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암을 간단히 표현을 해놓고 이제 컬러를 얹어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칸에 잘 맞춰서 네 스트라이프 그리실 때에는 조금 반듯반듯하게 칸이 삐져나가지 않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 삐져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울룩불룩하지 않게.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갈텐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되겠죠. 지금 아까 미리 깔아놓은 명암 때문에 살짝 쉐이드가 생기기는 했지만 같은 색으로 한번더 어두운 부분들은 잡아서 자연스럽게 명암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또 이렇게 끝이냐 그러면 안되겠고 같은 컬러에서 이제 어두운 색 단계를 가지고 한번더 확실하게 같은 컬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의 어둡기를 활용을 해서 명암을 충분히 만들어주셔야 바람직한 줄무늬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 확실히 더 제감이 들죠? 그렇게 주름이 심하게 집혀, 집혀 들어간 부분들은 또 신경 써서 어둡게 만들어 주셔야 이 골, 굴곡이 생긴 명암이 잘 설명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줄무늬는 어렵지 않게 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도 이제 색연필로 좀 선도 다듬으시고 뭐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조금 더 만져주시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색 원단인데 아주 얇은 줄무늬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어두운 색으로 과감하게 칠을 해놓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자체 내에서 명암을 줄무늬가 마치 없는 애처럼 만들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인체를 만나서 생기는 볼륨들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먼저 밑색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젤러펜 얘네를 가지고 이 선들을 하나씩 그어서 표현을 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얇은 선들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때도 그냥 다 무시하고 일자로 그으시면 안 되겠고 지금 보면은 이제 재단된 방향대로 이렇게 줄무늬들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향에 잘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 이쪽은. 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줄무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제일 어두운 색으로 한번더 마무리 특히 이런 구성상 같은 거한 번씩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음, 밝은색 줄무늬는 먼저 어두운색 밑색을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젤러펜 같은 것들 활용해서 얹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줄무늬 함께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